내방 창문은 베란다랑 연결되어 있다. 어제 빨래를 돌리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는데 으 추워 어디선가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. 탁탁탁 뭐지 올 사람 없는데 휙 돌아본 순간 <웃음> 내방 급습한 구경꾼들이 달려들었다. <웃음> 놀랬잖아